안녕하세요 돈파랑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한달도 투자시장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바인투자자분의 매달 적금식 ETF 포트폴리오 성적은 어땠을까요? 대표사원인 제 계좌를 가지고 함께 리뷰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6월 실적 리뷰 참고사항입니다 첫번째 수익률 기준일은 지난 6월 30일 목요일 종가입니다 또한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바인 투자 자문의 매달 적금식 ETF 투자는 다양한 글로벌 지수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ETF 포트폴리오 EMP라고 하죠. 자, 이것들은 대체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상장 ETF, 타이거, 타이거 미국 S&P500,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상장 ETF, 코덱서 미국 나스닥 100 ETF를 중심으로 추가 4개 내지 6개 정도의 ETF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매월 투자 시점 그리고 ETF별 투자 비중은 조금씩 다릅니다.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있겠지만 대표 사원인 저는 매달 둘째주 수요일날 기계적으로 투자하고요 투자자 분들은 한달 가운데 오늘이 괜찮겠다 싶은 날 그때 투자합니다. 그래서 매달 투자 시점이 다르다라는 것 참고하십시오. 자 지난 6월달 어떤 변동들이 있었는지 예컨대 글로벌 투자 시장 주요 지수 변동 폭을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S&P 500 지수는요, 5월 31일, 5월 31일 기준으로 4,132포인트 정도였는데 6월 29일,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는 오늘 저녁에 개장되는 그것을 제외하고 어제 저녁 종가 6월 29일까지의 미국 S&P 500 지수는 3,81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5% 정도, 5% 정도 미국 S&P 500 지수는 빠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 31일 날 12,081포인트에서 6월 29일 11,177포인트니까 대략 8%에서 9% 정도 빠졌습니다. 자, 두 가지 주요지수가 많이 빠졌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5월 31일 날 3098포인트에서 6월 29일 날 2583포인트니까 무려 15% 이상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중국 CSI 300 지수 보겠습니다. 5월 31일 기준 4,091이었는데 자 중국 시장은 한국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6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4,485 자 중국 지수는 10% 정도 상승했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6월 주요 지수 변동 폭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6월 한달 동안 내도 투자 시장은 참 어려웠구나 미국 주요 지수는 5%에서 심지어 15%까지 크게 빠졌구나, 중국 지수만 상승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바인투자자문의 매달 적금식 이때보 포트폴리오 6월 성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자, 제 계좌를 가져왔습니다. 매달 적금식 이태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산 정식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금 마련용인데 저는 연금 마련용을 선택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 계좌를 보면요. 적금식 이태퍼는 아시다시피 지난 2월달부터 시작했죠 물론 그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2월달부터 시작했으므로 3월달부터 리뷰를 했는데 일단 3월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성적입니다 3월 성적을 보면 그때까지 63,000원을 벌었고 그때까지 수익률은 플러서 3.32였습니다 자, 4월달 보겠습니다 4월달은 그때까지 마이너스 11만 8,500원을 기록했고 4월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4.06%였습니다. 지난 5월달 성적은 어땠을까요? 5월달 성적은 보면 19만 5천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고 5월달까지 그 다음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4.95%를 기록했습니다. 자 5월달까지 제가 총 투자했던 금액은 400만원이었는데 2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2, 3, 4, 5, 400만원이었는데 실제 투자했던 것은 400만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390만원. 원 단위까지 다 맞춰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지난 6월달은 어땠을까요? 자 지난 5월달이 마이너스 19만원, 그 다음에 수익률은 4.95였죠. 마이너스. 자, 지난 6월달은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주요 글로벌 지수들은 크게 한달 동안 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투자 수익률 매달 적금식이 대포 투자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5월달은 마이너스 19만원 정도 마이너스 4.9% 수익률이었는데 6월달 보면 6월달 보겠습니다. 6월달은 총 손실은 마이너스 22만 8천원 그러니까 5월달에 비하면 3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커졌고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4.70%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매달 두째 주 수요일 날 기계적으로 꼬박꼬박 들어갔고, 어,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달 동안 바인 투자 자문에서 여러 가지 AI 데이터 등등을 참고해서 어, 오늘이 괜찮겠다 해서 그 날짜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투자된 날이 다르죠. 아마 제 끝과 비교해 보시면 제 것보다 성적이 좋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다른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제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물론 아직 몇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당연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것 앞서 6월 달한달 동안 세계 주요 지수들은 크게 밀렸죠 중국 지수만 한 10% 정도 플러스였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지난 5월달과 6월달 우리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이 t f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적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자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난 6월 한달 동안 글로벌 투자 시장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이 t f 포트폴리오 투자 실적은 그다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특히 2월 이후에 몇달 동안의 전체 투자 시장의 실적들은 심지어 몇십 퍼센트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아주 힘들었죠. 자, 그런데 2월부터 시작한 매달 적금식 e t 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그것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결과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적립식 이태포 투자를 마치 보험처럼 꼬박꼬박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매달 적금식 투자 이태포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합니다. 평균에 성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태포 평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성장한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에 투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주식이 상승한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만 우리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평균에 투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기업, 주가 평균은 상승한다 이 믿음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성실하게 투자를 봄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이 말은 경제가 많이 어렵다 투자 시장이 크게 크게 크게 손실이 커질 것이다 뭐 이런 것에 동요하지 마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한 번씩 꼬박꼬박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여윳돈으로 투자하셔야 된다 그래야 만약의 경우도 기다릴 수 있다 자 매달 적금식 투자 3원씩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인 투자 자문의 매달 적금식 이때포 투자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권장 투자 기간은 5년 최소 60개월 이상 하시라. 물론 그 전에 그만둘 수도 있으나 자본주의는 평균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길어질수록 매우 매우 안전한 투자가 된다. 자 그것을 꼭 기억하실 때 중간에 그만둘 수는 있으나 손해볼 확률은 더 큰일 수 있다. 만약의 경우 만약의 경우, 그것도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하시라고 라 권해드리는 겁니다. 어, 바인 투자자분의 매달 적금 이 ETF 포트폴리오는 월 최소 투자금은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에서 8개의 다양한 e t f 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자상품이니까 당연히 원본 손실 가능합니다. 원금 비 보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본주의 성장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하시라고 라 계속 권해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투자 목적은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내가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아서 목돈으로 쓸 거야, 목돈 마련.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평생 연금으로 사용할 거야, 연금 마련.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를 택일할 수 있고. 자문 보수는 연 1% 매월 후치입니다. 그러니까 연 1%니까 만약 100만원 같으면 연 1% 1만원이죠. 그 1만원에 매월 후치니까 12분지 1, 100만원에 1만원은 12분지 1이면 월 800원, 900원 정도 되겠죠. 물론 그것이 계속 돈이 모이면 천만원이 되었다면 그 천만원에 대한 1%는 10만원일 테고 매달 8, 9천원 정도 되겠죠. 또한 바인 투자자문의 매달 적금식 ETF 투자는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인 투자자문의 매달 적금식 ETF 투자 6월 실적을 제 계좌를 공개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리뷰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매달 적금식 ETF 투자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02 전화 02-536-0153 또는 카톡 돈 파는 가게 또는 바인 투자 자문을 검색하셔서 1대일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